막아주지, 이거. 많이 나가는데. 멘탈 나갔다, 이거. 형님들. 유튜브 구독자가 드디어 만명을 나갔다! 형님들, 앞으로 사랑해주실 거 믿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앞으로만 달릴게요. 형들이 안전바 해줘. 알았지, 형들? 사랑해요, 형들. 싸라, 반갑습니다. 반가워요. 해리포터 도비 닮았다고? 아 누가 그랬는데, 저번에? 정석이 닮았다고? 귀여워, 귀여워, 귀여워, 귀여워, 아주 아민여안먹여 아아 여워귀여요 귀여워, 귀여워, 안 돼! 갔다. 귀여워, 아주. 아주 귀여워. 집안 가요, 근데. 안 가면 안 돼. 계속 보내볼 텐데. 나 이거 계속 가는데, 이거. 여기집 가겠죠? 아무래도. 귀여워 아안돼데 아아 구을뻔 이게 은근 힘 들어？이를 구울 에도 마실 생각 을 해야 되 고, 수도 마실 생각 을 해야 돼 가지고 은근 힘 들어. 아, 이건 탑차 이지？요리 상 대할 때 는？이 e 먼저 뻗 으면, 안되 거든. 거리 를 무조건 접 해야 돼. 그냥 먼저 거리부터죽인 다음 에 이렇게 써야 돼요. 아아악 무살정까요쿵쿵쿵쿵 그렇지 앞 나와라 내려가야겠네 반주이긴 한데. 뭐라 안 썼어도 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? 훈수 두지 마이. 나도 나름 생각이 있어. 근데 그건 너가 말하는 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. 그래도 두지 마. 나도 나만의 생각이 있어. 좀 막아주지. 이거 많이 나가는데. 야, 누누이 말하지만 생방 중에 상대법이나 라인전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내가 이거 구조상 해드릴 수가 없어요. 그냥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게 전부야. 자꾸 여기 있거든, 지금. 집 가겠지? 안녕! 아, 나 이거, 테르메스아니라서 와, 못들어 같아. 내 거야. 절대 안 줘. 레프라이즈. 어, 이거 살짝, 야, 여기 잡고. 밀고 내려오지 않을까? 야, 안 내려오면은 이거 레이스폰 나오니까 털고, 칼고. 아, 오네. 어, 개맛있어. 어, 너무 달아. 허허, <웃음> 손 너무 단데? 수학 나왔을 그 시너지 때문에 그게 되거든? 그, 이코 타이밍 엄청 빨라지거든? 흑휴 흑휴 아아 오늘 근데 방송 일찍 해가지고 나 노래방 갔다와도 돼? 방송 일찍 하고 노래방 갔다와서 또 방송을 다시 킬게 아 이게 안죽어? 와, 저, 아, 뭐야, 힐 썼나? 레벨업인가? 힐 썼나? 왜 피가 찼지? 그지 말지. 잠깐, 난 미는 거 반대. 근데, 아, 바텀까지 미는 거면 찬성. 수은 올려주고요. 또 이제 수은 왜 가냐고 물어볼 형님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내가 워낙 잘 컸기 때문에 야소나 클레드한테 골카가 분명히 떨어질텐데 그러면 야소는 장막으로 막으면 되고 저는 수온으로 풀면 되니까 나이스. 궁 달아주라 안달면 죽는다 없네. 궁이 없네 그냥 제제 아우 응원이 없어 제제